입구 후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그동안 디퍼런셜 오일 먼저 작업해볼까요?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 먼저 배출합니다 오일의 색깔이 보이기에 앞서 악취가 상당히 심하네요 주입구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여 드레인해주고요 신품 와셔를 교체한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체결하고요 클리닝합니다. 현재 기어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디퍼런셜 오일이 주입됩니다. 앞뒤 모두 같은 규격의 오일이 필요하죠. 순율을 주입합니다.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와셔를 교체 후 투크착을 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하기 앞서 주입구 플러그를 먼저 개방합니다. 과주입되어 있었네요.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오일을 배출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와셔를 교체 후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토크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차례입니다. 밸런스 웨이트를 탈거합니다. 이번에도 주입구 플러그부터 탈거합니다. 역시 과주입이네요. 그런데 배출되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 붉은색입니다. 해당 차량은 상시 사륜 차량으로 전용 TOD 오일이 들어가는데 붉은색은 물론이고 미션 오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교환할 때 파트 사륜에 주입되는 미션 오일을 넣은 것으로 보이네요. 트랜스퍼 케이스 드레인 및 주입구 플러그는 와셔가 아닌 락킹 플루이드가 발라져 있습니다. 도포후 토크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현대 TOD 오일입니다. 해당 차량은 상시 사륜 차량으로 파트타임과 다른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락킹 플로이드를 도포한 플러그를 토크식을 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이제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플로이드 6 6단 정품오일입니다 해당 차량은 초기형 모아비로 이후 출시된 파워텍 8단 모아비와는 다른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일 필터의 경우 펜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ZF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오일팬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살살 돌려 준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다시 한번 조임 토크를 확인합니다 주입기를 이용해 신유를 주입하기 앞서 라인 세척을 진행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주고요.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줄줄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플러그를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46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모압에서 배출된 디퍼런셜 오일들과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기존 미션 오일,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 그리고 신유입니다.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모압에 남아있는 오일입니다. 좌측부터 프론트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교체된 와셔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Now.